논장 성광수입니다. 요즘 제가 구독자가 얼마 늘지도 않았는데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몸이 한 개뿐이라서 사실 다 찾아다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그래도 제가 좀 상담을 빨리 해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제가 제 영향력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 제가 답변드릴 구독자분은 김준수 구독자님이십니다 이분은 군당순해역 쪽에서 김씨 주방이라는 조그만 술집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쉽게 말하면은 본인의 실력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독창성 있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사연을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현재 경기도 군당순해역에서 김씨 주방이라는 가게를. 2007년 2월 달부터 운영 중인 30살 김준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메일을 쓰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제요리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사실 대표님 앞에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 제 가게가 나름 여기선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 매출이 30% 정도 내려갔습니다 제 가게 컨셉 및 제가 제향하는 것이 파인다이닝 포차인데요 그래서 매달 메뉴판도 바꾸고 직접 인테리어부터 모든 소스 제가 다 만들고 그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님분들은 오셔서 맛있다고 늘 말씀을 하시고 가게가 13평밖에 안 되는 작은 가게이지만 예약도 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참 많은 장사 공부를 더욱더 하고 있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봐요. 생각도 너무 많고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많이 바쁘신 대표님의 고견을 들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표님은 을 보면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늘 머릿속으로 제 미래를 거려가면서 손님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또한 저의 방향성에 대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매일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시간 내어주실 수 있다면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30% 정도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블로그 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너세프의 독창성 있는 메뉴 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메뉴를 계속 바꿔가면서 손님들한테도 서비스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많은 돈을 들여서 고급스럽게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정감 있게 포근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 했을 때는 요즘 추세입니다 오너세프 혼자서 메뉴를 구성해서 손님들한테 독창성 있게 만들어주고 판매하는 술집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혼자 장사를 하거나 너무 가게에 매여 있으면 지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느낄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회사를 출근했다 퇴근하기를 반복하면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하면 내가 정확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나 내 방향, 내 미래 이런 부분이 갑자기 걱정될 때가 있고 갑자기 멍때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인들도 똑같지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럴 때가 시기가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셰프님은 딱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장사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고 다른 집이 오픈을 했으면 오픈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오픈을 하면 저한테 오던 고객들도 그 집을 확인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한 집에 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 기간이 한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 가게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그쪽에 가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똑같습니다 저희 가게 바로 앞에 그 전에 있던 가게가 망하고 새로운 가게 오픈하면 한 6개월 정도 정도는 한 가게 매출이 한 30%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그 가게가 별볼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다시 채워져요 이게 저는 한 6년, 7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예일 뿐이고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준수 구독자님이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고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해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고 판단이 드시면 장사는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오래된 가게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래된 가게 사장님들은 많은 인내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 장사가 그만큼 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30% 떨어졌다고 어? 문제가 있나?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고 바꿔가는 게 사장님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꾸준히 열심히만 하시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김준수 구독자님은 잘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게 위치가 메인거리에 있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동네 상권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고 단골이 쌓이고 그리고 동네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맛집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장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접 가서 먹어보고 판단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잘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순수 구독자님한테는 제가 화이팅 한번 외치시고 정신부장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제가 분당 갈일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술 한잔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연은 강원도 홍천에서 달구새끼라고 닭갈비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신여섭 구독자님이 보내준 사연인데 이분은 사실 예전에 저한테 사연을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사연을 읽고 그리고 검색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얼마나 뭐 문제가 있는지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신효섭 구독자님한테 제가 답변을 주진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한번 제가 홍천에 갈일 있으면 찾아뵙고 한번 맛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이분이 홍천에서 장사하시다가 춘천 쪽에 분점을 내셨는데 컨셉이 달라요. 이분이 지금 그전에 홍천에서 달구 새끼를 오픈하고 장사하고 계셨을 때는 제가 블로그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어, 독창성이 있다. 그리고 연탄불로 하고 좌식 테이블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했다. 그리고 연탄불에 구워내는 것도 독창성이 있고 그만큼 신경을 쓰셨구나 하고 닭갈비도 그 정도의 신경을 쓸 정도면 맛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춘천에 오픈을 했는데 힘드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춘천 오픈 지역에 블로그를 확인을 했더니 그 동창성들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가게 자체의 분위기가 홍천 분위기가 안 나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신요섭 구독자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천에서 오픈했을 때의 심정 홍천에서 오픈했을 때 컨셉을 처음부터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거를 다시 되돌려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뭔가 제가 블로그만 확인해도 빠져 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가게 분위기도 다르고 컨셉도 뭔가 달라졌고 제가 블로그만 확인했을 때도 이렇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들었을 때는 놓치신 게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본점 컨셉을 본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뭔가 놓쳤다 느낀 것 같아요 본점이랑 분점이랑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가게 위치 위치도 솔직히 말하면 은 홍천의 위치가 훨씬 낫습니다 외곽 쪽에 있더라도 저는 홍천의 위치 홍천의 분위기 이게 훨씬 낫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요섭 구독자님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향후 제가 홍천 갈일 있으면 꼭 들릴게요 들러서 제가 맛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컨셉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분을 찾아가서 상담해드리고 설명해드릴 순 없지만 메일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있으신 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가 상담을 해야 될 내용이면 꼭 상담을 해드리고 아니면 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